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연인들이 오래 사귀다 보면 누군가에게 힘든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죠. 혹은 동시에 서로에게 힘든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두 사람의 애정 문제가 아니라 힘든 상황들 때문에 사랑마저 혹시 위태로워지는 건 아닌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즐거운 데이트를 하고 서로 행복할 때는요 기분이 좋기 때문에 사랑도 순조롭게 잘 이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힘든 상황이 발생하면 두 사람이 뭔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서로의 사이가 좀안 좋아진다는 좀 멀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어쩌면 서로의 사랑을 진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그 시기를 분명 잘 이겨내야 되겠죠. 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모르면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남자는 요 자신에게 어떤 힘든 상황이 발생하면 여자에게 잘해주는 게좀 버겁게 느껴져요. 내 여자가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처해있는 상황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잘할 수 없다는 라걸 느끼게 되죠. 그럼에도 남자는 요 자기의 힘든 상황을 여자한테 잘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편한 마음을 건네주는 건 별로 멋진 남자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면하는 것도 혹은 전화통화를 하는 것도 자꾸 피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불편한 기운들을 내 여자에게 전해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남자가 그런 태도를 취하다 보니까 여자 입장에서는요 남자가 예전처럼 자기를 자주 만나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고 전화통화를 해도 그렇게 반가워하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자꾸 서운한 기분이 들게 될 거예요 그게 자꾸 누적되면 여자 입장에서는요 남자가 나에게 애정이 식었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다고 여자가 남자를 바로 포기하지는 않아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나한테 애정이 식은 게 맞는 걸까? 이거를 구분해 보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남자에게 더 자주 연락을 해 보기도 하고요. 데이트 요청을 좀더해 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남자에게 요구하는 게 분명 많아질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도 요 남자는 요 분명 여자에게 신경을 쓰기는 써요. 물론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만큼 그 정도의 사랑을 주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신경을 쓰긴 쓴다는 거죠. 여자는 남자의 마음을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남자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죠. 이렇게 여자에게 오해가 생겼을 때쯤 서로가 대면을 하고 통화를 또 하게 되면 여자의 그런 기분들이 남자에게 분명히 전해지게 돼요. 혹은 여자가 직접적으로 남자에게 그 서운함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자가 이렇게 티를 낼때 남자가 예전 같은 상황이었다면 분명 여자에게 미안하다고, 달래주려고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여자의 기분을 풀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요 이미 자기도 힘든 상황 속에선 나름 노력을 한 상태고요 자기가 함께 있는 동안에 내 여자가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여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남자가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남자 나름은요 힘든 상황과 내 여자를 사랑해줘야 한다는그 마음 때문에 나름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고민하는 상태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요 남자가 예전 같지 않게 뭔가 뜨뜨미지근한 또 마음이 별로 나한테 오고 있지 않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뭔가 서운해지고 마음이 떠난 건 아닐까 하고 의심하고 있던 여자는요 이런 태도들이 오래 지속될수록 남자가 나한테 마음이 떴구나라는 확신 적으로 기울게 되겠죠 그러다가 결국엔 헤어지자 라는 말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헤어지자는 말을 여자로부터 들었을 때 남자는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되게 힘들기 때문에 분명 내 여자에게 나는 잘해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나는 나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는데도 결국 여자가 나한테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구나. 나는 여자에게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이 교차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요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선에 다다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자가 요구하는 그 헤어지자는 말을 수긍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자들은 요 보통 자기가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기 남자친구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힘든 상황을 많이 알리게 되죠. 더 많이 표현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 자체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잖아요. 이런 성향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위기 상황이 됐을 때 남자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 남자가 그렇게 행동하는 태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요 서로 힘든 상황이 됐을 때 생각하는 방식이나 표현하는 방식이 정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에게 동시에 힘든 상황들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남녀가 서로를 대하다 보면 이별할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남자는 힘든 걸 감추려고 할 거고요. 여자는 힘든 걸 자꾸 공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자기도 좀 힘든 상황인데 내 여자가 갖고 있는 문제 상황들까지 내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이 들게 되면서 내가 이 연애를 계속 이끌어 갈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지친 마음이 들면서 포기를 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까워질 거예요. 반대로 여자는 요내 남자에게 힘든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내 남자가 예전처럼 잘들어주는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좀 냉담하게 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뭔가 의심이 되니까 조금 더 다가서 보려고 노력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상황이 결국 남자에게는 더큰 부담감으로 느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서로가 같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서로에게 힘든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면 요 어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자칫하면 두 사람의 애정마저 오해하면서 서로 멀어질 수 있게 되겠죠 가장 좋은 건내 상대방이 나와는 전혀 반대되는 생각으로 나와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다가서야 되는 거겠죠 여자는 요 남자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다면 그의 그런 기분을 이해해 주려고 하면 되고요. 그가 그 고민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거기에 올인할 수 있도록 다른 부담을 안 주도록 하는 게 좋은 거고요. 서운하겠지만 연락도 자주 요구하지 말고요. 굳이 만나서 데이트를 즐기려고 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어요. 연락이 없다고 우리의 만남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남자에게 내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면 결국에 남자는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몰리는 거니까요. 반대로 남자는 요 여자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다고 라 느꼈을 때 여자의 그 힘든 문제를 해결해 줄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자가 힘들어하는 상황이구나 근데 이 여자가 나한테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걸 그냥 잘 들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자주 연락을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연락을 더 자주 하려고 하고 있어 나는 너를 더 자주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는 기운을 전해주면 충분한 거예요 사실 두 사람에게 동시에 힘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걸 잘 극복하는 커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노력을 하다가 헤어지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 헤어지고 나서 그 힘든 상황들이 종료되면 요 서로가 몹시 그리워지거든요 그런데 그 힘든 시기를 이를 악물고 잘 견뎌낸 커플들은요 면역력이 생겨서 다음번에 이와 동일한 힘든 상황이 오거나 조금 더큰 힘든 상황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내 상대가 위기 상황에 왔을 때 나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를 대할 수 있다는 그 인지만 하고 있어도 위기를 극복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고요 내가 먼저 상대에게 어떤 도움을 주게 되면 결국엔 그게 내 위기 상황일 때 도움받는 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두 연인이 사랑하는 감정 때문이 아니라 힘든 어떤 상황 때문에 발생한 거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까 내 위로보다는 내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 상대를 위로해 주려는 마음으로 서로 다가서는 커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